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 h t b 의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의 상가주택 꼬마 빌딩 등을 지으려는 이유와 목적들에 관해서 또는 왜 사람들은 상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꼬마빌딩 등의 설계나 건축 상담을 하다보면 사람들마다 이러한 건물을 지으려는 목적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건물을 지려는 으 것은 재테크 등 돈을 버는 목적이긴 하겠지만 이런 건축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방법도 다양해서 오늘은 이런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 재택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기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라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희더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아파트보다는 소규모 건축 사업을 해보라고 한 것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산 아파트들이 값이 많이 올라 아파트가 재테크 수단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지난 정부에서 아파트값과 전세값의 폭등으로 서울이나 지방에 관계없이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들에서부터는 그냥 아파트만 사둔다고 돈을 벌수리라는 기대보다는 차라리 그동안 오른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꼬마 빌딩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로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 등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 또 젊은 직장인들도 이런 꾸마 빌딩 등 소규모 건축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르는 아파트 등에 비해서 이런 소규모 건축 시행 사업은 과거로부터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으로서 자신이 직접 구상하고 계획하는 사업으로 자신의 생각과 통제하에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디벨로퍼라도 성장할 수 있어서 이런 상가주택 등을 지으려는 목적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꼬마 빌딩을 지으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상가나 임대 세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이런 건물 등에 투자하거나 건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아파트나 심지어는 아파트 전세값 정도로도 상가주택 등을 사거나 건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나 노후대책으로 이런 건물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는 것이죠. 더하기 유해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 다이 아파트값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이런 상가주택 등구마빌딩은 확실한 땅과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임대 수익까지 나오니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노후 주택 수단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파트야 아무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비싸다 해도 그 아파트에서는 특별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데 특히 잘 설계를 한 상가주택의 주인이 거주하는 사층과 다락, 옥상 등은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좁고 답답한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높아 살기에도 좋고 또 화초 가꾸기 등 아파트에서 누릴 수 없는 다양한 취미생활까지 할 수가 있으니 그야말로 꾹 먹고 알먹는 격이라는 것이죠. 대체로 이러한 분들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상가건물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임대하는 방법도 전세를 선호하지만 임대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월세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부동산 투자보다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상가주택 등꼬마빌딩 등에 투자하거나 건축하려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 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임대 형식도 다른데 대부분 많은 상가주택 등 건축주들은 월세를 선호하지만 이렇게 투자 하시려는 분들은 전세를 돕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소자본으로도 이런 건물을 보유하거나 특히 건축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이런 건물을 사는 돈보다 훨씬 적은 원가로 이러한 건물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건축을 한후 주택은 거의 전세를 놓기 때문에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그 회수된 돈으로 또 다른 꼬마 빌딩을 투자하거나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여러 채의 꼬마 빌딩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는 대단히 매력적인 점이 많은데 전세는 정부에서 낮은 이자로 거의 전세금의 대부분을 전세 대출해 주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것은 월세보다 훨씬 더 쉽고 또 웬만한 지역의 꼬마 빌딩 등은 서너 세대의 전세금으로 공사비와 땅값의 일부분까지 회수가 가능해서 이렇게 회수된 자금으로 또 다른 공합빌딩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분들은 남아있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상가나 일부 세대의 월세로 충당할 수가 있어서 가능한 일인데 이와 같은 투자 목적은 땅값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물 가격이 올라 매매하는 경우 임대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안정적인 사업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목적으로 꼬마 빌딩 등을 지으시려는 분들은 그야말로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로 사실 직장인이나 젊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건축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디벨로퍼가 되어보려는 사람들인데, 상가주택 등꼬마 빌딩 등을 지으려는 분들 가운데는 제가 본 채널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디벨로퍼, 즉 직장사나 소규모 건축 시행 사업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 등은 수익형 건물로서 과거부터 소위 집장사 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였는데 특히 서울의 개포, 가락, 고덕지구에서 그리고 한창 우리나라의 개발 붐이 일어 천호동, 길동 등 서울과 지방에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을 많이 지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사업을 발전시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전용 건물 등을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면서 건설회사로까지 성장시킨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건물 또 구로동 등에서 아파트형 공장 등을 짓는 건설회사나 주택회사들 가운데는 이런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을 짓다가 그렇게 발전시킨 사람들의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에는 이런 소규모 건축 사업에 대한 영상과 정보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은 대체로 사, 건축이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찍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 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데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제가 본 채널에서도 여러, 여러 번 소개했듯이 이제는 이런 건물을 짓는 건축 환경이 달라지고 특히 살던 아파트값도 오르고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대출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어느 때보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전세나 월세가 많이 올라 요즘처럼 상가주택 등을 짓는 소규모 건축 사업 즉 디벨로퍼가 되게 좋은 때가 없는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투잡과 새로운 사업 모델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인데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 등은 직장인들에게 투자업이나 퇴직 후 새로운 사업 모델로도 각광을 받아 특히 요즘은 4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 이런 건축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저도 본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하기도 했지만 다른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러한 분들의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은 일찍이 재 특위에 관심도 많기는 하지만 이런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 시행 사업은 건축사 등 전문가만 잘 활용한다면 건축주 자신이 특별히 직접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투잡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때로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분들이 설계나 건축을 주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상가주택 등은 주식이나 경매 등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또 자신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으면서 잘하는 경우 투잡을 하다가 디벨로퍼로 전직을 하거나 퇴직 후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으로 이런 상가주택 등 공화 빌딩을 건축하려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 사람들의 상가주택 등을 지으려는 이유와 목적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파트보다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과 두번째로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 세번째로 부동산 투자 목적인 사람들 또는 어, 네번째로 디벨로퍼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가주택을 지낸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투잡과 새로운 사업 모델을 위해서도 이러한 상가주택 등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건축을 바라보는 생각은 제각각 다르며 또 적성이나 성격 조건 등도 다릅니다. 주식이나 경매 등의 투자가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아파트 등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소규모 건축 시행사업은 재테크의 최고 수단으로서 이보다 더 안정적이고 또큰 돈을 방법은 없다고들 합니다. 특히 이는 위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새 정부 들어서 아파트값 등 부동산 투기나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 등에 대해 여러 대책 등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자신의 노력과 생각으로 사업을 하면서 또 대출과 주택가격 상승,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요즘과 같이 건축하기 좋은 환경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가주택 등을 짓는 소규모 건축사업은 대단히 유망하지 않나 싶어서 여러 상가주택 건축주들과 상담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려봤는데 혹시 이런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이 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본 계획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